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만양 출신 강북구 의원입니다. 오늘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100년 대계를 만들기 위해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에게 북정 교과서 주역인 이배연 전 이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시작부터 끝났습니다. 2021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그리고 2022년 9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각 출범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 교육정책 결정을 탈피해서 교육기회와 학기회는 물론이면 국민의 시,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된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기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해나갈 일은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한 교육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백년대계 국가발전을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을 도출하고 수립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국교의의 신뢰와 권위 확보는 필수입니다. 사회, 문화, 정치 편향으로부터 중립성과 객관성과 독립성 유지는 국교의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이자 결코 흔들려서는 안되는 설립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된초대위원장의이배용전 유아여대 총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배용 전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깊이 관여하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친일파 독재를 미화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배원 총장은 2005년 본인의 저서인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로 표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유아의대 초대총장인 김말란에 대해서는 일제의 극심한 해의와 교차되는 가운데 끝까지 유아를 지키려는 그는 크나큰 시련과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묘사, 묘사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병전 총장을 내정한 것은 생선가게를 지키고자 했더니 그 지키자고 했던 목적을 놔두고 도덕, 도덕 고양이를 데려온 격입니다. 사람이 도덕과 한패가 되버린 소위 말하는 묘소등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배웅 전 총장은 국교의 설치에 필요성을 제공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배웅 전 총장의 역사관뿐만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은 2013년부터 2016년 3년 동안 리더십 자질부적 그리고 돌려받기 시인사 초와 취임식 합의되지 않은 사업 축소, 그리고 교육부 산하기관 하나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제16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취임식 당시 이배웅 전 총장은 1,5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서 초호학 침식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교육부 산하 다른 기관장들의 침식 비용과 비교해서 보면 15개의 산하기관의 침식 평균 비용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아, 무려 10배나 넘는 침식 비용이었습니다. 침식 때 사용한 1,500만원에 국민혈세는 오차비용으로만 800만원, 무대 설치 35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 기관장 침식은 검소한 침식을 위해 꽃다발 6만원만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배웅 전 총장은 사전 내부 강의와 과도한 가의료 수혜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병전 총장은 약 3년 동안 97건의 외부 강의를 하면서 어, 1년에 32건의 전국을 돌며 강의를 했습니다. 이때 받은 강의료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97건의 외부 강의가 대부분 9시에서 16시간 사이 즉 1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연구원 업무보다는 외부 강의에더 많은 시간을 추종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독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병전 총장은 한옥강의당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옥강의당 건립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본자산 26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조차 내부 구성원과의 제대로 소통과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병웅전 총장은 201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원장과의 학벌, 지인으로 얽힌 소위 뷰티풀 마인드 음악 연주단에 몰아주기를 해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뷰티필마인드 음악연주단의 베일한 총괄이사는 유아여 대학교 가난학 전공 주임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시한 공연은 세미나 등 사전에 하는 짧은 공연이었고 네번 공연의 평균 6명이 참여했는데 1,050만 원을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인사와 조직은 한번 망실되면 복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디 교육과 역사만은 망치지 말아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가 교육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이배용 전 총장을 임명한 것은 임사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배웅 전 총장을 국가교육위원장의 임명을 감행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아니,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역사와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지난 탈핵정부가 저지른 친일미화 국정교과서와 같은 반역사의 악몽이 재현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